자, 지금까지 우리가 비교 연산자, 분리연, 그리고 조건문이라고 하는 보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관념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관념적인 도구들이 얼마나 현실에서 구체적인 도움을 우리에게 주는지를 우리 감상해 보시죠 자, 여기 있는 예제에서 나이트, 데이 버튼을 하나도퉁칠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버튼을 누르면 데이로 됐다가 n i g h 로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만들건데 자 우선 버튼부터 만들어봅시다 자, input 이라고 하고, 버튼 그리고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이 페이지가 열렸을 때는 배경이 흰색이니까 클릭했을 때 night로 바뀐다라는 뜻에서 night라고 적어졌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제가 할 것은 night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 웹페이지에 있는 이 night 버튼의이 value 값이 현재, night 상태잖아요? 만약에 이 버튼의 value 값이 night라면 night 나이트 버튼을 눌렀을 때이 코드들이 실행이 되고 이렇게요 만약 나이트 라면 나이트가 아니라면 네, 예, 대이 버튼을 눌렀을 때의 코드인 이게 실행되도록 하면 되겠죠 이렇게요 자, 그럼 우리 형식에 맞게 조건문을 써봅시다 자, if 중괄호 중괄호 이것도 중괄호 그리고 여기도 중괄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요 예, 여기 있는 이 night 부분 예, 저 부분이 이제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저기에 이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제가 true가 되거나 또는 false가 되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현재 이 버튼의 value 값이 무엇인가를 알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그 console를 이용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태그의 id 아이디 값을 id를 저는 night, 그리고 day로 할까요? 네, night, day.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예, 콘솔을 열고요, id 음, 값이 night, underbar, day인 저 엘리먼트의 value 값을 어떻게 알아내는지를 검색을 통해서 또 살펴봐야겠죠. 자 자바 스크립트 그리고 엘리먼트 음, 가져온다. g 뭐요? value. 이 정도로 검색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스태오브 플러에 뭔가 있나 봐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음... 짜잔 value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쓰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적혀 있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Document Query Selector 그리고 ID 값이 night day니까 shop #night day 이렇게 하면 엔터 쳤을 때 얘를 잘 가져왔네요. 자, 위쪽 화살표 키 누르면 우리가 직전에 입력했던 게 다시 재진입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value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night를 가져옵니다 예,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값을 더블클릭해서 day로 바꿔요 그리고 실행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번엔 day를 가져오는 걸볼 수가 있죠 즉, 우리가 이 코드를 통해서 id값이 nightday인 태그의 value 값을 가져올 수 있네요 자, 그러면 그 점에 착안해서 우리가 이제 뭐 하면 될까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고 이 값이 뭐와 같다면 예. 어, 나이트와 같다면 야간 모드에 해당되는 코드가 실행되고 그렇지 않다면 주간 모드에 해당되는 코드가 실행되도록 하면 되는 거죠. 해 볼까요? 리로드. 자, 한번 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짜잔 나이트가 나왔고요. 예, 그 다음에 얘를 누르면 안 바뀌어요. 왜요? 나이트니까 계속 이 부분이 실행되고 있겠네요. 그렇죠? 얘는 이미 적용됐으니까 안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야간 모드로 바뀌었을 때, 즉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실행됐을 때이 value 값을 예, 나이트가 데이인 밸류 값을 데이로 바꾸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방금 말을 좀 헷갈린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카피해서 데이로 바꿉니다. 그리고 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카피해서 나이트로 바꿔요. 그리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데이로 바뀌어요. 그럼 얘를 클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분에서 현재 이 값이 뭐가 될까요? day가 되겠죠. 근데 비교하는 건 night니까 이거 전체가 false가 되면서 else 안에 있는 코드가 실행된다는 라 겁니다. 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장황한 코드는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장황한 기능은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나의 기능으로 퉁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환상적이지 않나요? 자, 이렇게 해서 조건문이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어디다 쓰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 저의 대답을 해드렸고요 어, 조건문의 어떤 힘을 여러분들이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